안녕하세요 다이노스입니다 이번 패치에서 데미지 측정이 가능한 훈련용 허수아비를 집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가 되었는데요 훈련용 목각기형 소환방석이라고 해서 55랩 달성하면은 업적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기존에 이제 만렙다 달성하신 분들은 접속하니까 그냥 인벤토리에 있더라고요 이게 가구로 분류가 되어있고 이렇게 보면은 실내에는 장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외에 판정으로 받는 곳에 설치를 할 수가 있구요.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서 고가기형을 소환할 수 있어요. 한번 소환하면 은 5분동안 유지가 되구요. 이렇게 때리면 데미지 측정이 가능하다고 해요. 근데 이게 단점으로는 어, 상태 이상 스킬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, 뭐 느려짐, 뭐, 출혈, 뭐 스턴, 이런 것도 있잖아요. 이런 게안 걸려요. 그래서, 어, 팔쟁이 같은 경우에는, 이제, 기본 콤보가 비충이잖아요. 비충을 쓰려고 그러면은, 표식을 걸고, 비춰서 출혈을 만들어야 되는데, 표식 자체가 안 걸려요, 얘는. 그래서, 콤보 데미지를 좀, 측정하기에는, 안 좋은 것 같고요 실질적인 효용 가치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치피 세팅이나 방무, 방무나 방무 데미지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오히려 치피가 약간 더 높네요 아무래도 목각 인형 자체에 방어력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왜냐면 방어력이 좀 이제 유저만큼 있다라고 하면은 이 뭐야 방무할이 높아야 되는데 반대로 c p 알이더 높다는 소리는 방어력이 거의 뭐 몬스터 수준으로 나거나 그럴 것 같아요 데미지를 비교를 하려면 은어 대부분의 유저분들이 데미지를 비교하는 이유가 이제 CP 세팅이나 뭐 방문 세팅의뒤 차이가 얼마나 나뭐 이런 거를 확인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때리는데 이거는 복각인용이 어 보니까 방어력 수치도 어 유저가 정할 수도 없고 몇인지도 모르겠고 이러다 보니까, 그냥 뭐, 집에서 이렇게, 때려보는 용도지, 뭐, 데미지를 측정해서 내가 어떤 세팅이 더 유리하다, 뭐, 이런 거 알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. 한마디로 그냥, 장난감 용도밖에 안 돼요. 이렇게 새로 추가된, 어, 훈련용 목강이형, 어, 방석을 한번 알아봤고요. 요, 집안 설치를 해서 그냥 뭐, 심심할 때마다 콤보 연습 한번 해보고, 뭐, 이런 용도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짧게